안녕하세요. 저는 진유안입니다. 저는 카피를 좋아해요. 저, 저는 소지선부 좋아해요. 저는 슈퍼주니어를 좋아해요. 저는 이성민을 좋아해요. 저는 너는 나만 끈을 좋아해요. 저는 보이스 봐요. 저는 홍대에 가고 싶어요. 감사합니다.